예수께서 제자였던 가론 유다에게 배반 당하시던 밤에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원하신 그 6월절 음식을 드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배반에 대한 예고와 또 성만찬 재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간의 6월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음식인 불에 구운 고기와 무교봉과 쓴나물을 나누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을 <웃음> 기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문 임방 좌우 설주에 피를 바름으로서 장자 재앙을 면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 6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동안 시차를 두고 포도주를 넉 잔을 돌려 마십니다. 첫 잔은 이 주인이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포도주가 든이 잔을 들고 유월절을 유월절 시작을 알리며 축복 기도를 하고 축복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쓴 나무를 먹으면서 애굽 생활의 비참함을 상기하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은 시편 113편과 114편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잔을 나누어 마시는데 이것을 마신 후에 그 주인은 무겨병을 떼어서 쓴 나물과 함께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겨병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시에 급히 나온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에 구운 양고기 어린 것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이제 유월절 식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셋째 잔을 마셨습니다. 이때 참석자들은 시편 115편에서 118편의 그, 그 내용을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주의 만찬의 일부로 어, 이것을 바꾸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는 다가올 왕국을 기념하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폐회를 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것을 마시고 함께 찬미하고 감남산으로 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비교적 이 성만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께서는 그 구약의 그 모형적인 일들의 궁극적인 실체로 오셔서 새로운 의미를 담은 의식을 공생의 마지막 때이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정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곳으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시었고 또한 속죄를 위한 사역을 위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참된 양식이 되셔서 그들의 생명이 되실 것이고 또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받은 생명을 제대로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이지만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나눈 후에 셋째 잔을 주시면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가 허다한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시는 언약의 피가 되므로 그것을 마실 때마다 몇 번이라도 나를 기념해서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실상 예수께서는 출애국기 24장 8절과 또 출애, 어,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것의 실체로 그것의 성취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속죄의 죽으심의 결과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출애국기 24장 8절하고 예레미야 31장 3 1절 34절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상징과 실체의 비유로 들어서 희생제물로서의 자신의 그 법정적인 순종의 행위를 다 이루셨다는 하 것을 나타내시고 이제 새롭게 될 주의 백성들이지만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그것을 잘 누려갈 수 있도록 성찬을 제정하여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동물 죄사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의미가 있다는 것이 이제 성만찬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이지, 그냥 그저 종교적으로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나 단지 그냥 종교 행사로 기념하고 말 그런 예식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구약의 그 모형과 그 상징, 비유 또 그림자, 예표 어, 등으로 어, 알려 주신 것들의 실체로서 오셔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구약의 언어를 쓰셔 가지고 당신의 사역에 적용 시켜서 어, 하시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그 씨앗의 형태에 그 계시의 내용 속에서도 사실 그 실체 안에 이루어질 것들을 미리 다 내다 보게 하셨고요. 또 실체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는 그 구약의 모형적이고 예표적이고 예언적이고 또 상징적이고 그림자적인 것의 실체로서 어 당신의 그 구약적인 그 모든 그 모형적인 그 예표적인 그 형식과 제도를 당신한테 적용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게 그 역사를 이루어오셨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일곱수인 수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개혁교회원들이라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개혁신학은 뭐 삼위일체 신학이라고도 또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성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 가운데 그것을 깨우쳐주시고 어, 어, 인도해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혁,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은 언약신학이라고 합니다. 교리 역사에 보면 언약신학을 세운 사람은 뭐뭐그 뒤에 이제 우르시누스 <웃음> 또뭐저 블린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더 이제 그 나타나지고 칼빈 때에는 사실 별로 안 나타나진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직접적인 그런 언약 신학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다그 가르친 내용 속에 그 언약의 내용이 다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은 언약신학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에 준한 삶을 사는 것은 특권이고 또 엄중한 책임이 됩니다 그런 말미 아마 거룩한 기쁨이 더욱 활성화가 되고 더욱 가치있는 존재들로 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명이 이전에는 이제 돌비에 로 보여졌다가 이제는 신비에 그 마음에 그 새겨져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되고 성신의 능력으로 그 법정적이고 실제적인 그 사실들을 추해 나가게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구약의 그 율법의 용도와는 지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새 생활의 지침으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줬지만, 이제는, 이제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걸 확인하고, 계명을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계명은 결코 부담이나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쉬운 몽해가 되는 거죠. 이제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 생명의 성신의 법을 쫓아서 그 이제 자유케 됐다. 7장에 보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존재로서 좌절하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지만 이제는 생명의 성신의 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을 좇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가르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은 신의산에서 받았던 그런 어미로움의 계명은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리토께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거기에 참여케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특권이고 우리의 즐거운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 아마 거룩한 기쁨이 더욱 활성화되고 더욱 가치 있는 존재로 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할,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어, 할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전에는 자기에게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사단에게 매여서그 내가 쓰고 싶어도 소원은 있지만 흉내만 내던 자들인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든 그 신행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보기가 아름답고 선하고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어떤 지혜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별달리 영원한 세계의 내용을 재료로 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 교회원들이라도 아직 연약과 결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리도를 알기 전에는 모든 일에 다 중독자들이에요. 쾌락에 중독이 되고, 자기, 자기, 그, 정욕에 중독이 되고, 자기, 그, 모든 자랑에 중독이 됐던 그런 자들 아닙니까?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그것을 다 벗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가르치심이 없으면 사실 여러가지 제약을 받는거죠. 환경의 영향을 받아 육신에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적극적인 사단의 회방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 앞에 상존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연약과 결핍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장애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하기 전에는 다소간에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을 아시고 어려운 중에라도 믿음으로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을 주시고 또 성신의 능력을 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웃음>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아 확실히 인치는 의식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질서 속에 행해지는 세례와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주의 자녀들이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수시로 느끼고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말이죠. 둘이 사랑한다고 호족에 올리지 않고 둘이 그냥 동거하고 살아가는 걸로 족하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법적으로 빨리 어, 그 부부됨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고 그도 그외 실질적인 내용들을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눔으로써 확인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만큼 약한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내가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게 생각하고 어그 구체적으로 교회 속에 속해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어 그. 불안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교회 속에서 세례와 성찬을 누리게 하신 것이에요 가시적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날마다 그 능력을 힘입어간다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어,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것이 땅에서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 십자가 를지식이 전후에 성만찬과 그 세례를 제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로써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그 완성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환란과 공고가 닥쳐도 이겨나가게 하고 또 극심한 위경 속에서도 감내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의식을 가시, 가시적으로 가시 누리는 것은 주의 백성들에게 비견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거룩한 언약의 의식 중에서 성찬에 대해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속죄에 대해 예고하시고 실체로서 이루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거룩한 상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이 세상의 그 어떤 형식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일을 주님과 함께 지금 이 땅에서 할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반에서 성찬상으로 나아기, 나아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물론 이제 준회원으로서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아무튼 성찬식은 불신자나 이방인들이 절대 함께 할수 없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때 교리와 신앙고백이 다른 각 종파의 사람들이 함께하며 성찬을 나누는 일이 가끔 있는데 이것은 참, 아, 참 무서운 일이 됩니다. 이는 성찬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한 믿음과 한 성신으로 하나가 된 자들 함께하면서 한 고백 가운데 한 하나님과 보룩한 교제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성찬에 참여하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이 간격을 채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를 어저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나?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 전체적으로는 확인, 그 가족, 한 지역교, 지역교회 안에서 가족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부분부터 서로 먼저 확인하고 성찬을 받는 자리에 함께 나가는 것이 그게 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해 과연 내가 그 피흘림의 공효를 믿고 확신하는지 점검해야 하고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아 믿음의 터 위에서 살았는지도 헤아려 보아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과연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각각 근신 <웃음> 하여 자기, 자신의 행위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 식구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어, 또,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어, 부끄러운 일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일이 있다든가, 또, 형제들과 관계에서 얽힌 것이 있으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그,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치료의 경우를 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아무튼, 그, 한 가족이라도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찬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결하게 나와야 하고 또한 기쁨으로 나와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강의 중에서 이 성찬 부분을 말씀한 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것인데 그 참조해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살핀다는 것은 회개할 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자신이 과연 흠이 없는지 주님 앞에 상고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과연 성찬에 참여할 자로서 부족한 것이 없는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름을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교리적으로나 덕성적으로 자신에게 그랬던 일이 정리되지 않은 일이 있는지 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거나 그 성찬을 의미 있게 하려고 혹어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혹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어 도적지한 것이 없는지 또 살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이 되었든지 영예가 되었든지 도중에 자신이 임의로 취한 것이 없는지도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습과 기도 등에서 실질적으로 온전한 관계를 늘 주님과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내가 그 실질적인 주님의 몸이 교회 아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형제나 자매와의 관계가, 그리고 또 부모와 자식 등의 관계에서, 또 직장과, 직장의 상사와 후배와의 관계에서, 또는 믿는 형제들과 혹은 교육자와 사이가 원만한지, 교육자와의 사이가 원만한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불화에 분리된 상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에 참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슬프고 우울한 심정으로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은 슬프고 우울하다 할지라도, 내면적으로는 희열이 그, 그 어떤 세상에 줄수 없는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하는 거죠. 구원의 감격도 없고 그 영광의 참여함도 참여함에 대한 뜨거운 정서도 없으며 늘 짓는 죄로 인하여 그 마음이 울적하여 있으면 성찬을 준비한 자로서의 마음 자세가 되지 않습니다. <웃음> 그런 자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답게 밝고 깊은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웃음> 아, 이런저런 이유로서 <웃음> 전통적으로 그 개혁교회에서는 성찬식에 <웃음> 참여하는 자들이, 그, 사실, 온매무새도 잘 다듬고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성찬을 앞에 두고 자신을 살핌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한 분자로서의 자기의 위치와 역할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몸인교회에 연합된 지체들이라면 반드시 다른 지체들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몸의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전 지체가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한 지체가 범죄하면 전 지체가 판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 아간의 범죄에서도 그런 원리를 볼수 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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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함,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즉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말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방금 읽은 말씀에도 보면 어 개인적으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웃음> 판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이라든지 자기 계파 사람들끼리만 어울린다든지 부자와 가난한 자가 따로따로 모인다든지 하는 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회에서는 나 하나쯤 아무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생기겠는가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치료회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있습니다. 성찬을 불결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할 책임이 개인들에게도 다 주어져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지리회에게 대표적으로 그 일들이 위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을 번징하여 수찬정지시키는 일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다 언약대에도할례를 형식적으로 받았다고 해도 정상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지 않게 되면 이제 그 가족 중에서 내쫓는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같은 원리로 신약에도 이런 자를 골라내는 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신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범죄자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교회원들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5장 8절로 13절에 나옵니다. 거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토간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희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리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형식만 갖추고 다된 것처럼 포장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은 당연히 판단하여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무법하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구속의 본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골라내는 것이 성도들의 책임이자 치리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그 두드러진 경우에요. 사과 속에, 사과 상자 속에 하나 썩은 게 있으면 골라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잠재적인 그런 그 가라지들, 잠재적인 염소들, 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어떤 사안이 드러났을 때그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그 그 사안의 심각성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대해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이 단순히 종교의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느끼는 것이기에 그 만남의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뭐 이제 성찬에 대한 그런 학설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화채설이라고 하고 성찬에 여기 실질적으로 우리 목멍에 넘어갈 때 떡이 살로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피가 예수님의 이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하는 게 화채설이고. 그기념들은 여기에 뭐가 있는가 그냥 주님의 그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념하면 된다 하는 주장이 있고요또 하나는 칼빈이 얘기한 것이 영적임제설 아닙니까 그 모든 상징과 표징이 되는 소재 위에 그 실제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어,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때도 이게 한번 만났을 때 정서가 다르고 두번 만났을 때 정서가 다르고 자주 만나면 얼마나 그 정이 깊어집니까? 서로 상대에 대해서 잘 알고 서로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게 되는 거아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님을 만난다고 할 때는 실제로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실제를 바라보고 참여하는 것이다. 근데 그걸 그냥 형식으로 취하면 나는 기념설자와 다를 게 없어요. 그냥 하, 참여하고, 참여하기 이전과 참여하고 나서의 결과가 똑같다. 그러면 이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정서가 없는 겁니다. 그걸 너무 신비하게 이제 뭐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과의 교통이 있는 것을 통해서 더 이제 사김이 깊어지고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배 때에도 그런 의식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알다시피 보이는 말씀으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때에도 사실은 아,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저 사역자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우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양식을 주신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그 말씀이 생명 양식으로 그 내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작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여기서, 아, 저 목사가 한 주간 준비한 그런 신학적인 정보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쌓아놓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로서, 언약의 머리로서, 우리의 그, 저기, 실제적인 그런 주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 성신, 말씀과 성신으로.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경험해야 돼. 면역이 붙으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겁니다, 사실. 면역이 붙으면. 그러면 사람이, 사람이 변하지 않아. 주님을 만난 그런 소회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감동적인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참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고, 그런 참, 위대한 사람이 와도 만나고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을 소리로만 저 듣고 그 그냥 저 실질적으로 못 봤는데 눈으로 보고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자랑이 되겠어요? 사실 내가 그런 분하고 실제 만나서 진짜 그런 줄것을 확인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달라집니까? 그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3위 하나님. 그분이 단순히 세상에, 그, 저, 저, 한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만인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고, 이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그런 경험이 아무런, 어, 반응이나 결단이나 소원이 없이 나타난다면 그것이야말로 형식으로 그냥 치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미신적인 참여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요. 대학생이 되려고 하는 거지. 대학, 대학 간판 단순히 딸려고 그 수험생의 마음 준비를 가, 갖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학 공부를 통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의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이 사회가 건전하게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유익을 또 반사적으로 그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대학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 학벌을 따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한다고 보십시오. 그럼 대학 가면 공부 안 하거든요. 전혀 공부를 안, 안 해버리고만. 그러면 대학생이 대학생으로서 그 존재의 당위가 없고 존재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에 임하여 주님을 만난 자다운 정서를 풍성하게 느껴야 할 것인데, 그리 도와의 일치됨을 더욱 확인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배운 자답게 성결하고 겸손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다른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몸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 주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은, 이 교회는 그냥 하나의 그 정형화된 어떤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그리또의 생명체라고. 그리또의 품위를 나타내야 되고, 그리또의 그 품격을 드러내야 돼.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그런 기관입니까? 여기에 이제 성도의 교제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주의 주으심을 계속해서 전파하여 새로운 자들이 많게 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본향으로 바라보는 자답게 소망의 삶이 더욱 간절하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 없는 성찬은 주관적인 도취적 경험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화와 교회의 한 분자로서의 다양한 책임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나라에 들어갈 자로서의 소망을 더욱 풍부하게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모습에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열악한 박해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행보를 해나간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진 그것이 바로 그 전형적인 그 모델의 모습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세례와 아울러 기독교 최고의 예전 중에 하나인 성찬식을 그 앞두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로서 어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웃음> 어떻게 경험하고 나가야 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찬은 보이는 말씀의 새 언약의 백성이지만 그 연약한 우리가 참여해요. 주님의 죽으심에 감사하고 주님과 하나됨을 확인하고 확증하며 힘으로도그 교회로 연합된 속성을 쭉 행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 됨의 감격이 있고 또한 자발적인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현실적인 고난과 유혹을 참고 이기게 되고 완성될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책임을 다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